이게 아까 이제 i 라이트 하고 시작했던 선생님 하태경 선생님하고 같은 아마 동작일 거예요. 근데 이제 생각에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이제 왼쪽 오른쪽에 두고 해보세요. 생각이 좀 보이시나요? 네, 생각도 알아야 되네요. 이런 거. 자, 아까 다시 심리야뭐 본다 그랬죠? 행동을 본다 그랬죠? 그러면,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표현이 이렇게 움직여요. 그러면, 생각이, 의도가 보여야 된다고요. 뭔 생각했죠? 아침 피해, 뭐이 거예요? 아니, 왜? 아까는 잘 됐는데 지금 안 돼, 뭐 이런 생각했어요? 뭔 생각했냐면, 무슨 생각이 보이셨어요 척추를 늘려야지, 이거를 아까 혼자 할 때보다 더 세게 했죠. 네. 그죠? <웃음> 아닌데, 아니라 그러면 아빠가 많은 <웃음> <하는> 사람 앞에서 <웃음> 거시기될 것이므로. 자, 또 하나는 이제 카메라에 쓴게없또 하나는 아까보다 가동 범위, 동작 범위가 더 컸어요. 혼자 할 때보다.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. 라고 생각한 거죠. 약간 스스로에 집중해서 했지만, 근데 빼먹지는 않았어요. 늘리는 거 늘리고, 뭐 들은 말이 있으니까, 늘리는 거 늘리고, 여기까지 올라와야, 올라와야 끝까지 가는 동작이라고 생각하고,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힘이 딸리니까, 마지막에 좀 빨리 해고, 이렇게 된 거죠. 어, 이걸 본 이유는 뭐냐면요, 이제 같은 그, 이게 뭐죠, 롤업 다운을 하는데, 의도에 뭐가 있었어요? 이 전층의 구관절 굴곡근에 힘을 안 쓰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. 그러니까 어디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? 척추를 늘리는데 힘을 엄청 쓰는 거예요. 네. 그런 의도가 이제 보였어요. 자, 그러면 아, 이렇게 하는 게 좋다.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개인, 뭐 어떤 목표, 목표에 따라 다르겠지만,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을 때그 의도대로 몸이 되는 걸 보였잖아요. 그죠? 자 이제